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컵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저번에 이강에서 했던 거 이어서 그냥 계속 하셔도 되고요. 새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한번 열어볼게요. 새 프로젝트 열고 저번에 우리가 수업 때 돌아왔던 다루었던 커피 내리기.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이 이 영상이라고 그랬죠 자,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대메뉴들 중에서 형식이라는 걸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맞추기라는 녀석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맞추기라는 의미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첫 번째로 불러오는 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 있죠. 그 비율에 맞춰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물의 영상의 사이즈를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세로로 스마트폰을 놓고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냅두면 세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번에 어떤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자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나 1대1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비율이 1대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아까고별 차이 없어 보이나요? 자 아까 맞추기라고 돼 있죠 여기 가장자리가 아주 짙은 회색이에요 회색 근데 1대1로 하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보이죠 분명히 색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영상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맞추기나 9대16으로 하면 이 사이즈가 실제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로로 긴 16대9로 하면 이런 사이즈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내가 유튜브에 쇼컷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틱톡으로에, 틱톡에다가 올릴거다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릴거다 라고 하면 9대16이나 어, 9대16으로 꼭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인스타그램에서 피드에다가 1대1로 영상 올릴거야 그럼 이걸 선택하셔야 돼 이걸 선택하면 좋다는 얘기죠 나 유튜브에 영상 올릴거야 그럼 16대9로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자 그런데 16대9짜리를 골랐는데 촬영은 9대 16으로 했다. 거꾸로 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좌우에 검은 영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못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영상을 찍을 때는 나는 얘를 최종적으로는 어디다가 올릴 거야 라는 걸 생각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얘를 인스타그램 릴스나 혹은 유튜브에 쇼트에 올릴 생각으로 세로로 찍었기 때문에 9대, 9대 16 혹은 맞추기를 해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최초에 확인을 안 하면 영상을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왔을 때좀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최초에 한번 확인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자, 여기 대메뉴에서 형식에서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첫 번째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오자마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소스를 다 쓰는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쓰면 되잖아요 9초 동안 얘를 봐주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되게 지루해요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물론 나중에는 배경음악을 깔 수도 있겠지만 촬영할 당시에 별다른 소리가 없었던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영상은 한 3, 4초 정도까지만 쓰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이 딸깍하고 붙는 이 장면이 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 버릴게요 자. 여기를 지금 손가락으로 맞췄습니다. 한 2초 정도가 되네요. 요만큼이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이만큼은 흘려보내고 여기서부터 영상을 얼마 동안 쓸 거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영상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터치를 한번 해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서 쓸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죠. 자,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브 메뉴가 제일 많아요. 영상을 선택했을 때가. 자 거기 제일 앞에 보면 분할이라고 있어요. 분할 선택하시면 하나, 둘,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자, 따로따로 선택이 돼야지 따로 선택을 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 확대 조금 할까요? 손가락 두 개로 좀 벌려서 좀 디테일하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해서 불탁 붙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딱 여기까지만. 나쓸 거야. 몇 초? 1초가 채안 되네요. 보니까. 나 여기까지만 쓸 거야. 아니면 저기 있는 라이터가 뒤로 쭉 빠지는 부분까지 뺄거야 영상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더 지나가면 되겠죠. 이 잘라주는 위치는 어디가 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터치를 하고 또 분할해요. 자 저는 이 뒤쪽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라이터 붙이는 것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그럼 뒤에를 선택을 하고 분할 해서 아 잘못 말했어요. 분할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실수했죠. 자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Z. 자 역으로 넘어가는 언두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걸 선택을 하고 아예 필요 없다 분할이 아니라 삭제 버튼 누르면 아예 없어지죠. 원래 9초짜리였는데 1초만 남겨놨어요. 라이터 딸깍 하는 것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으면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타이트하게 삭제를 해주셔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한참 잘 보다가 그냥 꺼버릴 때 있잖아요. 언제? 루즈할 때. 보통 꺼버리거든요. 말도 없고 화면도 안 바뀌고 할 때. 그래서 화면이 좀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남기고 다 삭제해 주시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더 이어서 붙인다. 뒤에다가 영상이 하나 더올 거야. 자, 그때는 어떤 버튼을 누르냐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영상은 물이 끓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자, 여기에 4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추가를 또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화면이 나오죠. 자, 얘도 몇초안 돼요? 한 5초짜리 영상인데 자, 여기서 이걸 다쓸 필요는 없고 앞에가 좀 화면이 흔들흔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뒤쪽에 가서 여기서 한 1, 2초쯤 써먹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1초 쓸지 2초 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그리고 저는 앞에 게 필요 없어서 분할을 했거든요.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됩니다. 할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또 추가해서 이번에는 물이 끓고 있는 동안 뭐 하느냐? 자, 커피콩을 갈아야죠. 자, 커피콩을 자, 부어주는 장면부터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을 이 봉지에서 커피콩이 두루룩 나오거든요. 그걸 쓰고 싶다. 그래서 찍었을 거잖아요. 근데 편집을 당시, 할 당시에는 굳이 콩 부어주는 거는 안 써도 되겠는데?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바로 커피 콩을 가는 장면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부어주는 장면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서, 자, 커피 콩을 갈아주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추가하시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갈아주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다 보고 있으면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끼우는 장면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돌리기 시작하는 장면부터 쓸게요. 그럼 여기를 분할하고 앞에 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쭉 하는데 그래도 좀 길어요. 한 10초쯤 되거든요. 이건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 얘는 잘 봐요. 플레이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한요 정도만 돌아가면 커피콩이 돌아갔다, 커피를 다 갈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정도까지는 냅두고 자, 여기서 분할을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해서 커피콩을 다 가는 장면까지 이까지를 그때 조금만 남겨놓을까요? 한 요정도 남겨놓고 분할했어요. 그리고 중간은 뭐할 거냐? 자, 중간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자르는 거는 이제 다 알았죠? 자르고 나서 삭제한다. 요게 이제 세트다. 라는 건 알아내셨고, 이번에는 속도. 뭔가를 버리기는 싫어요. 버리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쓰자니 너무 길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속도 들어가서요. 자, 일반이라고 돼 있고, 곡선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반을 눌러요. 자, 그럼 여기에 몇 배속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1x라고 돼 있으면, 현재 속도예요. 정상 속도고, 두 배속, 다섯 배속, 열 배속. 이렇게 막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7초 6짜리가 0.8초가 되겠죠.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이거 뭐 가는 동안에 한 1.5초 한 정도 나오게끔 조절해 볼게요. 대충 이렇게 맞추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체크 버튼 누르시면 자, 시간이 훅 줄어들죠. 자, 여기 플레이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천천히 갈다가 샤샤샤샤샤샥 갈고 다시 천천히.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 커피콩을 열심히 갈았다라는 걸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좀 시간이 너무 느린데 속도 들어가서 일반 들어간 다음에 자, 얘는 한두배 정도만 해주자. 자, 그러면 얘는 끝에 빨리 돌리다가 여기도 끝에도 물론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다 쓰지 않고도 뭐 하는 짓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끝에 얘가 또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못, 잘못 눌렀어요. 확대 좀 하고 얘를 터치를 했습니다. 굳이 얘안 써도 되겠는데? 음, 삭제? 해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뒤에 또 추가를 할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커피를 다 갈았잖아요. 나다 갈았어. 하고 보여주는 장면을 굳이 하나 찍어 놨습니다. 자, 선택하고 추가했어요. 자, 그냥 이런 장면입니다. 어, 근데 이 보여주는 장면이 좀 가까이에 클로즈업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클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손가락 있죠? 손가락 두 개로. 한번더 여기 터치를 해줘야지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자, 한번 터치해주시고, 손가락 두 개로 여기를 벌려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그대로 회전을 하면 이게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는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가 보정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회전과 크기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삐딱하게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커피 다 갈았어요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거 할때 주의할 점이 영상을 이렇게 땡기다 보면 요 영상이 회전이 돼버려 가지고 옆으로 돌아가서 이만큼이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안 보이게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끝트머리 모서리 맞췄습니다 자 커피콩을 자, 다 갈고 요런 굵기로 갈았어요 라는 거 보여주는데 이 시간도 너무 길어요 지금 2.4초 나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만 난 보여주겠다 하고 터치하고 분할을 하는데 자 이번엔 자르는 거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번 분할을 썼잖아요. 분할 누르고 선택하고 삭제.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를 부분을 딱 정확하게 맞췄다면 여기 그트머리 있죠? 여기를 손으로 꾹 눌러서 잡아당기면 여기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손 놓으면 자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또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요거는 어, 필요없는 잘못 찍은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커피를 안에 다 붓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 보여주는 건데, 별로 필요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드립을 합니다. 자, 드립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드립, 드립 붙죠? 드립 부어서 드립 커피죠? 아, 이런 아재 개가안 해야 되나? 이것도. 아, 뜨거워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어, 이 장면이 어, 좀 재밌는데? 살릴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종이 필터에다가 커피를 붓는 장면 하나 쓰고 여기 뒤에 아뜨거하는 장면이 있죠 요걸또 살려서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살려서 써볼게요 저는 자 여기서 요거 고르시고 추가 잠깐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드리퍼에다가 얘를 붓는 장면이 이렇게 뜸들이는 장면 쓸데없는 장면들이 있죠. 요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만. 자, 여기를 기준으로 분할. 앞에 거는 삭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들이부었다. 자, 요정도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르고 자, 그 필요한 소스는 하나 발굴을 해낸 거예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별로 재미없을줄 알았는데 자, 뜨겁게 달궈진 주전자를 들고 옮기려다가 앗뜨거 해버렸다. 그러면 한요 정도쯤 쓰면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 지우고, 중간 부분은. 자, 끝에 가다가, 뜨거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럼 뒤에 있는 찌꺼기는 또 버리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쭉 부어주고, 아, 뜨거까지 됐죠. 자, 이 부분도 여기를 좀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손가락 두 개로 확대하시고,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게 되길 겁니다. 자 근접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뒤에 부분도 잡봐요이 표정이 살짝 얼굴에 반 나오거든요. 그거 살려가면서 뭐 하는지 어, 위에 부분 이렇게 하면 검은 부분 나오죠? 그렇지 않게 끔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뜨가까지 됐네요. 자, 또 추가할게요. 추가하시고, 이번에는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물 붓는 장면 나옵니다. 자, 한번 디어가지고, 쫄보가 돼가지고, 옷 소매로 잡고 물을 부으려고 하고 있죠. 완전 쫄보가 됐습니다. 한번 디어 놓으니까. 자, 여기서 물 붓는 장면 있죠? 자, 여기에 따지기 일보 직전 맞추고, 앞에 거 선택하고, 지우고. 자, 여기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한요 정도까지만 쓸까요? 자이 정도까지 쓰고 자르고 뒤에 거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에 거뭐별거 뭐 없네요. 찌끔찌끔 자르는 거 있어요. 자요거 그냥 버릴게자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또 추가하고 자 위에서부터 들이붙는 장면을 하나 더, 더 찍었네요. 두 번째 들이받 때는 각도를 좀 바꿨습니다. 자 각도 바꾼 거 위에서부터 내려 찍은 거 하나 더 씁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한 2초 한마디 돌려주는 거 있죠. 자, 요 뱅글뱅글 돌려서 이렇게 드립하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 시간을 빨리 돌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줄기가 끊어지는 부분까지딱 선택하고 가운데 쓸데없이 시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을 속도 일반 들어가서 얘를 원하는 만큼 시간을 쭉 줄여줍니다. 자, 한 2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드립 과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됐죠? 깔끔하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시고, 자, 이제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좀 써서 물을 한번더 붓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굳이 안 써도 되겠다. 판단이 든 거죠.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드립을 좀 칩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하고 멘트 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나세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선님자 여기까지 멘트가 끝나는 부분까지 쓰고 뒤에 찌꺼기는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리를 잘 들어봐야죠 그죠 중나세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선님자 요렇게 하고 마지막 장면에는 자 실제 요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자 5초짜리 영상 이 커피를 클로즈업에서 찰랑찰랑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들어가는데 뭐 뭐요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 통째로 다 쓰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어떤 부분을 필요 없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24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어, 릴스에 올리거나 유튜브 쇼에 올리겠다. 그러면 기준이 1분이 되거든요. 딱 1분이 아니고 59초로 끊어야 돼요. 59초로. 그래야지 쇼시나 릴스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형태, 그러니까 형식이죠. 가로세로 비율 기억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시간 기억해놓으시고 나는 유튜브에 올릴 거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 쇼시 아닌 이상은 길이를 길게 만들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컷 편집이 쭉다 끝났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쭉 훑어 볼게요. 자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은 영상들이 막 찍혀 있었는데 그걸 적당하게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탁탁탁 컷이 넘어가면서 과정을 뭐 하는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영상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재미없는 영상에다가 만약에 재미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멘트를 엄청 찰지게 잘 치거나 아니면 영상미를 엄청 높이거나 아니면 자막을 재미있게 쓰거나 하시면 지금 이 영상도 얼마큼 좋은 퀄리티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컷 편집 위주로 했어요. 자, 컷 편집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다보면 순서상으로 제일 재미없는 화면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하는 영상이지 처음부터 보여주는 화면이라면 뭐 그런 거죠 라면 끓이는 영상을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 라면이 다 보글보글 끓어서 맛있게 조리 되고 있는 영상이 앞에 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냄비에 물 붓는 영상부터 나오면 안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을 만드실 때는 앞에다가 이 영상에서 제일 재밌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상이 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첫 화면을 예로 쓰지 않고요. 자, 추가 버튼, 위치를 제일 앞으로 뒀어요. 제일 앞으로, 화면 위치 표시가 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한번 써먹었지만 이게 무슨 영상인지 제일 잘알수 있는 이 커피 영상을 앞에다가 찰랑찰랑 이 영상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잘라서 쓸게요 자 앞에는 제목 같은 게 들어가도 되겠죠 뭐 야외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재미없는 제목 하나 넘어있고그과정들이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안에다가 나중에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후시 녹음이에요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재미요소를 점점점 추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앞에다가 영상의 결과물 이 영상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붙였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뭐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안 맞긴 하겠지만 꾹 눌러가지고 꾹 누르면 이렇게 한 장면씩만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동영상의 길이만큼 이 길이 폭을 차지하니까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하잖아요. 근데 얘를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한 화면만 보여줘요 순서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상의 순서가 바뀌어요 물 끓고 있다가 잘 끓고 있는데 라이터 키는 요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순서를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라는 것만 아시면 이컵 편집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써먹다가 뭐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멘트가 없었는데 좀좀더 타이트하게 편집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잡아서 한번 자르고 앞부분 터치하고 근데 이 터치할 때 중요한 게잘 보세요 이렇게 좁으면 손가락으로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벌려가지고 이 사이를 터치를 하고 삭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더 타이트, 타이트하게 네, 편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상을 끄지 않고 끝까지 볼수 있는 어떤 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컷 편집에 대한 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4강에서 만나기로 하죠.